에서도 예술 관전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행사를 와보고 나서 제가 서해 무리단 쪽에 뭐 안목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얼른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가, 저희 강서구청은 문화예술용성을 위해서. 어, 반사역에서 버스킹도 하고 여러가지 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결코 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 절대 제가 도회치하지 않고 부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 뭐 수상하신 분도 있고 수상 못하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의 문화예술 관전을 위해서 모두가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수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강소보다원의 김진호 원장님 그리고 우리 강소 서해 임협회 훈련식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요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